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사회적 혁신, 지속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 앙트러프러너십과 사회적 혁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소셜 벤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사회적 혁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요소들은 한 가지씩 즉 단독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며 소셜 벤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핵심 요소들을 차례대로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소셜 앙트러프 러너십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셜 앙트러프 러너십의 설명에 앞서 앙트러프 러너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앙트러프 러너십이란 착수하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불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앙트러프 러너십은 도전정신, 자립성, 위험감수성, 창의성, 모호성에 대한 관용, 운명에 대한 통제감각, 혁신성, 진취성, 기회포착능력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앙트러프러너십의 개념에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의식이 더해진 개념이 바로 소셜 앙트러프러너십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징에 교육이나 경험이 더해지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소셜 앙트러프 러너십을 가진 아프리카 소년의 이야기를 잠시 확인해 볼까요? 라디오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이 언제나 궁금했던 아이 14살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보게 된책 그리고 그림 말라위 인구 2%만이 사용하는 전기,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진 바람. 밤이든 낮이든 한결같이 나무 꼭대기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느님이 말라위에 주신 몇안되는 선물이었다. 그래, 풍차를 만들자. 나는 모든 집들이 바람을 잡아 돌리는 기계를 하나씩 갖게 되면 어떨까 상상했어요. 소년의 꿈이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빛을 만들었어! 제 말이 진짜였어! 전구가 깜빡했다. 처음엔 한 번이었지만 곧이어 밝은 빛이 계속되었다. 소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지금도 캄캄바 집에는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들르고 있다. 소셜벤처 핵심 요소 두 번째는 사회적 혁신입니다. 사회적 혁신은 기존의 영리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나 비즈니스 혁신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혁신의 결과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혁신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패션계의 혁신을 일으킨 소셜벤처 오르그닷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그닷은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며 2009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구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소셜벤처라는 모토는 이들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르그다시 생각하는 윤리적 패션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도 만드는 사람도 당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윤리적 패션을 만든다. 오르그단 소셜벤처 핵심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지닌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영을 잘해서 고객, 종업원,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자립을 이룬과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 목적에 대한 기여에 관련되기 때문에 가치 창출의 초점이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고용의 증진이나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수익의 발생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노는 활동을 통해서 물이 길어지는 시스템인 플레이 펌프는 개발도상국에 1500개 이상 보급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레이 펌프가 재미없는 놀이기구였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점차 플레이 펌프를 타지 않았고 결국 물이 필요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대신해 억지로 펌프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 때문에 놀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사용하지 않게 된 플레이 펌프는 대부분 작동이 중지되거나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 플레이 펌프는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수립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실패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 1991년 개발된 머니메이커 펌프는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개발도상국에 20만 개 이상 판매되며 3만 5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억 5천 2백만 달러의 이익을 내며 농가의 수입을 평균적으로 10배 증가시킬 수 있었던 머니메이커 펌프의 성공 이유는 바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동법과 판매와 수리 과정까지 빈곤층이 참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재반환경이라는 의미로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세대 간의 형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구호물자가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안정적 생산 수단입니다 머니메이커 펌프를 개발한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인 킥스타터는 결코 무료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펌프를 제조, 판매, 유지, 보수하는 딜러나 회사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의 핵심 요소 네 번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은 사회적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해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은 단순히 기부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부를 받은 것이 새로운 부가 효과를 창출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리퍼포스 스쿨백 사례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의 선순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퍼포스 스쿨백은 실생활에서 겪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게 세 가지 선순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학교가 멀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동차나 치한과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매일 세명의 아이들이 길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리퍼포스 스쿨백에 가방 가운데 부착되어 있는 솔라 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아이들이 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 어두운 등하굣길에 불을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적입니다. 리퍼포스 스쿨백은 폐 비닐봉지를 재활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버려진 비닐봉지는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하수구를 막고 가축들이 이를 먹게 됨으로써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리퍼포스 스쿨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부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빛이 없어 낮 시간밖에 활용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는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결국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책가방을 기부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지만 영향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고민하면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